나도 해보았다 클럽하우스 그고의 해외대화방 후기 요즘 인싸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새로운 플랫폼 클하 초대권이 있어야 한다고? 참나 치사해서 안한다 그렇게 동디는 다음날 친구에게 초대권을 받게 됩니다 어 동디 나 보내줄까? 헐 진짜? 첫날은 듣기만 하면서 이방저방 떠돌아다녔는데 어 작가님도 아시네 스윙스? 다들 진짜 잘 노신다 그중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건 외국인 잡담방에 참여해보기 첫 낯선방에 들어갔더니 120명 중에 나 혼자 동양인이었음 없던 울렁증도 생길 판 용기 내서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 e 풍질에에들정정스윗했했다 s 국코로 t 는 어때? t 너처럼 미소가 예쁜 사람 처음 봐 영어 정말 잘하는데? 기죽지마 그요 마지막 헤어질 땐 빠이가 한국어로 뭐야? 물어보더니 다같이 안녕 하고 끝냈다 그런데 방잘 골라야 한다 재수 없으면 똥밟음 저런 소수의 뿅신들만 제외하곤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랑 편하게 쓰다 떠는 기분이다 이 시국에 조금이나마 해외 체험해주게 한 크라에게 감사합니다. 혹시 초대권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? 열심히 활동했더니 세금 더 받았어요. 장시간 사용은 삶에 해롭다게.